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달 계십니까, 더운데. 아이고, 네. <웃음> 아, 어저께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네, 네. 안 그래도 그, 김남희 원장님, 그, 네. 관련된, 그, 통화하는 걸 보고. 예 네, 예. 네. 이제 또, 저, 조경선 목사님도. 조경선 목사님 아시지? 네, 네. 예, 목사님도 보니까는, 그, 올려놓으셨는데 보니까는. 김남희 원장님이, 그, 후탄, 후속, 그, 터뜨린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이제 실행을 안 하니까 애가 타시는 모양이라 해. 네. 그래, 야 여보세요? 네네. 예, 그래 해야지, 또, 사람들이, 나올 사람들은 나오지, 이게 지금 때가 그렇는 거라 해. 네, 그래서, 네네. 이제 저는 제가 당한 일이 너무 억울해서, 네네. 김남희 원장님이 이제 그거 터뜨린 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했겠노. 우리도 안에 있을 때는, 김남희 원장을 배도자고 멋이 어쩌고 악수, 막 억수로 나쁜 사람으로 막 광고를 막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로서 당한 게그 그 영감한테 서른 살이나 많은 영감한테 당하고도 지돈 뺏기고 몸 뺏기고 이게 뭔 짓이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서 같은 여자로서. 네네. 그래서 제가 아이고 김남희 원장님 통화할 번호만 안다면 제가 진짜 위로해드리고 싶고 서로 속상한 거좀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라요. 아. 같이 인자 그 신청제안에 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번호를 좀 <웃음> 주셨으면 싶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도 진짜 억울한 일 너무 많거든요 10년 동안 당한 거 11년 다니면서 네. 만 11년 가까이 되는데 그럼 김남희 어? 의장은 그, 그걸 이제 지금 재판 그거 관련해서 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당분간은 뭐그 나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만희 씨하고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아, 예, 예. 예, 재판 중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좀 걸리고 재판이 끝나야. 예. 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야 재판이. 그 재판이 좀... 언제 끝나겠습니까 상당히 오래 걸릴 텐데. 예, 한 1, 더 1년 이상 더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물론 그것도 자기가 중요하지만. 예. 네. 이제, 그, 후속, 그, 연, 후속 연탈을 이어서. 이렇게 해야지 보고 나올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네. 저도 이, 이 영상, 이 유튜브 안 봤으면 아직도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저 나온 지한 2주, 삼주 가까이 돼 가거든요. 아, 그렇죠. 얼마 안 됐어요. 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나와야 되나, 어째야 되나, 어필 희한한 일을 다 겪으면서. 음. 저는, 예, 저는요, 다른 사람하고 달리 배도했다고 전도하는데 도와주러 갔었는데, 그게 배도라고. 그 <웃음> 당시에 제가 있었던 일은 진짜. 속상한 <웃음> 이건... 예. 기사님 11년 차고 안드레 지파 그러면 지금 부산이신가요 처음에 제가요. 네네. 맨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저 야구보. 네네. 부산 야구보 지파에 전다보고보건방부터바까리부터다 그 했어요. 아, 그리고 일년 유월 하고도 1년 가까이 거의 1 2월 가까이를 하루도 안 빠지고 뛰어다녔어요. 아이고. 매일 뛰어다녔어요. 그니까 러 남편 피박이 시작된 교죠 동당 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동당을 다 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 그걸 막음 마이너스 동당까지 들고 막 신나게 말씀이 너무 좋다 싶어서 전도를 혼자서 막삼렸어요 아. 그랬는데, 네네. 센터 동기가 지냈어요 네네. 그 그래 얘가, 지가 이제 저거 그 교회에도 전도할 상황이 안 되고 한다고, 기도원에 언니 전도할 근사가 있다고, 언니 와서 도와달라 해서 센터, 이제 센터 동기에요그가 그렇때문에 제가 넘어가가지고 여기서 한 시간 반 정도 넘게 차를 달려가고 거의 음. 한 시간 사오십 분제돈 써가면서 전도하는데 갔다가 그거를 그래 이제 그 그거를 도청을 해가지고 옛날 전화기부터 전부 도청을 다 했어요 그런 그런 전화기까지 전부 도청을 다 해가지고 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지격한 상황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고요 말도 못합니다 정말 표현도 다 못하고 이거를 억울해서 밝혀야 되는데, 유튜브를 하나 찍고 싶어요, 정말로. 네.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집사님이 얼굴이 나오게 요운성님 아, 얼굴 안 나오게 해야지. 그냥 집사님이 지금까지 겪었던 사연을. 예. 정리하셔서 쭉 이야기를 해주시면. 예. 유튜브로는 올려줄 수 있어요, 그냥. 음. 근데 집사님 제가 아니, 제 형님 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제가 사실은 거제 있잖아요. 거제 통영 진주 아. 이제 이쪽에 피하는 <웃음> 청년들까지 막 상담하러 몇번 다녔는데, 예, 예. 기사님이 열심히 뿌려놓은 씨앗들이겠네요. <웃음> 기사님이 열심히 해놔서 예. 지금 이제 거제도 거제도 한7 0 0명 500명 정도 700명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 400명 될 겁니다. 거제도 그 예. 현재 다 빠지고 거제 예. 통영 합쳐서 한 300그런 그 정도 남아 있고. 아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던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안 나간다고 지금 하면서, 그, 그래도 그 정도 자기들끼 아직도, 네 예. 숨어서 모이는 수가 그 정도 된다, 그렇고 하고, 청들이좀 예. 많이 빠졌고, 예, 예. 청년들이 아마, 예, 예. 대학 이쪽으로. 많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지금은 보니까, 나 보상,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해하고 당한 거를, 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지금 그 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예,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이래 보니까는, 보면, 예. 네네. 이, 저는 엄청 이 핸드폰 자체도 방해를 많이 받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도 심지어 안 되게 해놓고 차에 달아놓세 글을 달아놨는데, 저는 여러 가지 일을 겪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걸 이제 기도하러, 그 전도하러 가서 도와줬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왜 전도를 하려면 헬라인은 헬라인 같이 하라고, 히베리인한테는 히베리인 것라 해서, 친한 척 해주고 막 그리 해야 마음을 열고 그곳에서 우리가 빼내올 수 있으니까 음. 전도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음. 아, 그래 그렇게 또 그게 되더라고 도청을 해가지고는. 음. 자, 연중왕하고 둘이서, 이만희하고 둘이서, 별 희한한 짜고, 해. 별 희한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음. 아유, 정말, 나중에, 이제, 이걸, 거 해보시면 아시지만, 입에도 못 담을 일들도 있고, 네, 네. 나도 다, 이야기를 다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진짜, 너무 억울해서, 그나마 못 있겠고, 세상에 한번 터뜨리고는, 막 신앙을 안 해도 안 해야지. 음. 그러니까는, 배도했다고 멸망을 시키는 거라, 이제. 네, 네. 그러면 이방인들만 들어서 멸망을 시켜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까지 와서 멸망을 시키는데 동참을 하더라. 그게 어째 성경적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지? 예. 예. 그하는짓이 너무나 웃기고, 교리에 맞지 않고, 저 기분대로 해요. 가방을 교회 안에 이래 구형 모임 한다고 나눠놓 가방을 싹 디비갖고, 희한한 물을 들고 가피고 네, 그거를 네. 집에 가면 집에 갖다 놓고 집에 있고요. 네. 그, 막 혼란스럽게 사람을 만들고요. 예. 네, 근데 네. 그래 또 이제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만희 사모하고 그 같은 고향인 분이 있거든요. 예. 네, 네. 그 이제 그요 안에서 선교사하면 바깥에서 목사거 아입니까? 음. 근데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씨부리고 다니면 그게 뭐 씨를 뿌려서 뭐저 어쩌고 싶더라고 아니면 아니지 그런 게 어디 냐면서 내가 음. 근데 내가 신전지 지금 나가지도 않는데도 아직도 지금 뒤에서 괴롭히는 짓을 하거든요 음. 이제 돈을 얼마나 집에 줬는지요 음. 가는 데마다 차를 내가 많만약지 여섯 군데 차를 세운다 그러면 여섯 군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내차 문을 따요 따고는 별 짓을 다 해요 별로 배치해서 다 했어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몸이 엄청 건강한 사람이었는데 네, 네. 몸이 정말 힘들었거든요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뿐만 아니고 불안하니까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거죠 계속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이제 화공약품 이런 걸 가지고 먹는 음식에도 넣고 물, 물을, 물에도 우리 수도꼭지에도 넣고 남들이 들으면 정신병자 같지만 저는 하나도 이상하다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내가 내 보기에 이상하나 물어보면 언니가 뭐 이상하노 언니들한테 언니야 내가 정신병자 거나? 네가 못뭐 때문에 정신병자 거나? 이리 하는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네네. 귀신들 이다 카고 음. 정신병자로 카고 그러고 아는 언니가 있는데 네네. 그 언니를 보고 그 귀신들 있는데 만나지 마라 카고 저하고 음. 그래 내가 언니야 언니가 보기에 내가 정말 이상한아 이랬게 아니 네가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저것들이 어 사람 살리는 대로 하면서 네하고 만나지도 마라. 그럼 너를 줄인단 말아. 이거 이런 게 어째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원내신천이안 나갈 게다. 이 언니가 그랬어요. 센터 수호하나 언니가. 예, 예. 계시업까지 공부했는데, 홈은 직접 모아놓고 가득그거든 얼마 전까지요. 예. 이 와중에도, 이 와중에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아마, 내가 안 나간다, 니도 가지 마라. 그쪽서그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사람을 죽일라 하는 곳이 니것이 열심히 하고 니가 하는 자체가 보면 은 저거 가르친 교사라고 는거하고 시를 인도한 언니 그 아는 언니가 제일 열매인데 그 언니가 인도를 그 언니를 했는데 그것들은 와서 기도하면 해주는 거 없는데 니는 올 때마다 기도하고 어쩌면 언니가 공부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고 가르쳐주고 야무치게 가르쳐주는데 저것들은 싸가지 없는 것들이다 나는 저것들 꼴보기 싫어서 나 신앙 안할기다 하면서 언니가 그 언니가 계시록까지 듣고 공부 안 해요 그러면서 니로 가지 마라 그리고는 저 와서 이 언니 집에 와서 같이 맞방이를 하는 거예요. 저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 언니가 두 사람을 전달하려 했거든요. 원래 네네. 공부를 마, 하면서. 하여튼 상황이 희한했어요. 이것들이 위에서 보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네. 조금 더 이래도 이게 나가나 안 나가나 보자 하고 음. 그러는거 제가 느꼈어요. 네네. 해, 아 그러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부터 우리 구의사님 보고 구의사님 나 진짜 심각하게 내 이야기하는데 나 신앙 안할 거라고 제가 몇달 전에도 또 그런 적이 있고 중간중간에 제가 몇번 그랬거든요. 네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냐고. 음. 제가 몇번필를도 하고요. 그걸 다할수 없었어요. 한여름에 그냥 이야기를 다 그냥 이야기를 다 하려면 말도 못합니다. 가방이랑 가방 다 찢어놓고요. 음. 교회에서도 심심 심지어 봉사 청소한다고 하실 청소하고 가방 다 찢어놓고 음. 가방 을 어디 놔두지를 못해요. 심지어 이 아파트 우리 교회 그 빌딩에 제가 차를 주차하면요. 빌딩 차 밑에도 카메라를 달았는가. 내가 하도 카메라, 차, 가, 하, 교회 안에 선전에 가서 가방을 뒤지고, 가방을 자르고 하니까 제가 잠이 뜯져 놨는데 그것도 뒤져, 뒤져 놨더라고요. 아, 아, 아. 말음다 못합니다. 옷은 물론이고, 그만. 그냥 이야기를 다 하려면요. 책을 몇 권을 써야 할지 몰라요. 그... 제목이 이런 곡이 아니었거든요. 이, 여기 오면 물넣어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런 이런 걸 그냥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게 어째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살리는것이고또 내가 전도도 개월이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두 명씩 두 명씩 센터마다 달라서 연달아서 두 명씩 막두 번을 넣고 막저는특 예, 죽기하며 살기로 했거든요. 예. 가족 하나 남편이고 자식이고 안 돌봤어요. 피빕을 해서 나 왔으면 나왔지 저는 제가 또 밤에 나바봤다 하고요. 새벽에 일어나고 진짜 별 보고 나오고 별 보고 들어오고 교육이다 뭐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보험만 교사다 뭐다 다 했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만이가 맨날, 뭐, 가라지 실어놔서 중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맨날 다시 배워야 된다고. 그럼 또 센터, 센터, 그, 시, 그 인터넷으로, 그스라인으로 또, 또, 시, 그 센터 공부를 또 해요. 저는 그거 들으면서, 네. 또 기시록 듣고. 어머, 남들보다 더 정말로 좀 제대로 못 자고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 매일매일 못 믿는다는 겁니다. 저 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1년이나 열심히 했는데 거야, 예. 배도자로 몰아서 계속 사람들이 감시를 해서 예. 괴롭힌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 말씀이죠. 예예 아, 예.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이걸 다보청이고다 어? 이걸 이걸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그 내가 신천지를 탈퇴 하겠다고. 예. 입장을 몇 번이나 밝혔습니까? 몇번 밝혔죠. 이 전화는요, 매일 신청지 보고가 됩니다. 매일. 음. 매일 보고가 되고, 우리 부녀 회장님한테도, 저는, 저는 한 번도 아니라 하면 절대 아니니까 저 보고 두번 이상 하지 말라고, 두번 이상 말하지 말라고 내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시점이 몇, 언제나 됐을까요? 2주 넘었습니다. 2주? 예. 네. 그러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 지금 괴롭히고, 근데 문제는 그 전에도 괴롭혔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말도 못하죠. 그 전에는. 음. 그러니까 초창기만큼은, 이제 맨 처음에는 약한 약한 약한 하다가 나중에 제가 막 억울하니까 속상하니까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네. 빼빠지게 일하고 빼빠지게 내돈 쓰고 뭔가 또참도차 다하니까 속상해서 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네. 억울하니까 당연히 말이 나오지 누구라도 이는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심하게 또막 배라 배치을 다해요 제가 기억력이 진짜 좋았거든요 성경말씀 한 번만 들으면 바로 입에서 그할 정도로 기억력이 진짜 대단했는데 네네. 바보예요 지금 바보가 됐어요 그 학원을 보고 이러니까 바보가 되더라고요 진짜로 기억력이 왜 저는 이제 금방 약물과 약, 약물과 예. 이런 거는 모르겠지만 신청인... 맞아요. 예. 이거 저는 제가 보항이고 숙덤이고 이거 안, 했, 안 했다면 전 벌써 죽었어요. 예. 약값도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약값도 지금 예상으로 하는 언니들한테 네가 일단 살아야 된다. 갖다 먹어라. 먹고 나중에 돈 벌면 주라 하고 지금 저는 그런 애들이 불쌍하다고 네. 네가 뭐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노? 그래서 나비이라나비이라뭐 때문에 그런 데 붙어있노? 하면서 언니들이 불쌍하니까 또 약을 줘요. 저한테 갖다 먹어라. 먹고 살아야 안 되겠나? 그러면서 약도 예상으로도 약도 많이 갖다 먹고 하여튼 어떤 빚도 있고 지금 막 상황이 그래요 목사님 우선. 네. 우선 신천지에서 5년 이상 넘어가면 예 은행 채무 있잖아요 빚 은행 빚예빚 예, 빚 있잖아요 음. 빚 빚도 네. 많고 뭐 거의 재산도 다 날리고 예 10년 넘어가면 이제 집사님처럼 많이 힘들고 그리고 그러면서 예. 나온다는 입장을 표, 표현을 하면 예 다른 분들도 신천지로부터 감시하고 예. 네, 계쪽 숨어서 감시하고 괴롭히고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네. 아니, 그거하고 달라요. 저는, 그, 이제, 신전지 후월하고 1년 정도 있다가 신의 기도원에 도와주러 갔거든요. 네네. 그러는데, 그, 딱 그때부터 시점부터 그냥 이 도청, 도찰을, 이미 도청을 해놨더라고요. 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진짜 부부 관계도 안 하다가 혹시나 또 도청, 도찰 다 했어요. 한 번이나 했었거든요. 매일 로 그렇지, 화장실마다. 이야기 지금 다 못합니다 목사님. 집사님 휴대폰을 바꿔보지 그랬어요. 휴대폰을 바꿔봤거든요. 네네. 또 그렇게 하고 심지어 교회 다른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갖고 친한 집사님이 지가 폰을 하나 빌려준다고 그러면그래도 했는데 그것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하고 있, 구, 구역 모임 있잖아요. 예. 네.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자주 모이는 구역 팀 모임. 예. 네. 팀원 중에서 집사님 근처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 아니, 에요이거는 경찰 그 주변에 사회 활동하는 사람한테 딱그연기를 바로, 제어디 간다 누구 만나러 간다 전할 를가 하죠 그러면 바로 하여튼제 눈에 다 보이니까, 네. 보이게, 보이게, 괴롭혀요 사람을 보이게, n 물 m 물 담배 피우고 b 물 r 물 핸드폰 쳐다보고 기죽 기죽 웃어가면서 나오는 것도 있고 n u m 것들이 다 있어요 e r n 말 이거는요 정말로 저처럼 당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음, 제가 지금 집사님하고 비슷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전화를 저 부천에 탈퇴하신 분한테 네. 듣긴 들었는데 그분은 여자예요? 네네. 네. 그분은 연세가 나이가 나이 되가지대 되는가 아이고 귀찮게 하면 안 되니까 막 가르쳐주자 하고 그래가 가르쳐줬더만 그 다음날 교회 갔다 오니까요 옷도 다 들고 가고 식도 다 들고 신발도 다 들고 가고 그걸요 거다 잘려 놓고 찢어 놓고 옷모니게 시원하게 만들어 놓고요 음. 말도 말도 다 못합니다 목사님 아. 제가 겪은 거는요 신천지에서 만큼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로 가족들이 안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 우리 우리 남편은 그리 아 사람이 아닙니다 음. 우리 애들은 다 객지에 있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신천지 같으면 주변에 예 네. 가족이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괴롭히더라고. 그러니까 가족이 네네. 많은 사람들은 그리 안 해요. 네네, 그러니 혼자 있는 혼 짝신앙 혼자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런 그게 많다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예예. 예. 그러니까 더억울하고더속 그래서, 그래서 내가 김남희 원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하고 싶은 게다 음, 그래서. 예예. 예. 너무 여사들끼리 당하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합니까? 네. <웃음> 참내 남편이 신앙을 하고 내 아들이 신앙을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그리고는 예 나중에 는 우리 아. 이 문자를 해도 전화도 안 가게 하고, 지금 주변 사람들하고도 전화를 전부 거절시켜 놓고, 복사폰을 몇 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음. 그, 내가 물어봤거든요. 전화요금을 내면서. 바보 네. 같아서 내가 당부를 부탁을 하는데, 혹시, 그때는 내가 전화를안 들고 갔어요. 혹시 이 전화, 내 번호로 전화가 몇대가좀 알아봐 주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이러니까. 살짝 기대는 해 주더라고요. 음. 그리고로 내가 차에 가서 전화를 들고 가가지고 전화요금을 내고, 그래, 그런 적도 있거든요. 네네. 네.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복사판을 딱 들고 있어요. 몇 개를. 네. 그러고 나니까 이야기를 하다가 딱 나가니까 경찰이 나와서 음주단속 하려고 딱 나와서 있는 거라요. <웃음> 그, 그곳에는 그 음주단속 평생을 한 번도 안 했답니다. 네. 그 골목에, 골목에 그 언니 집 옆에 네. 음주단속 하려고 봉을 들고 딱 서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될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냥 그 옆에 같이 온 언니들이랑 다 고마 고만 그 언니는 둘이 같이 갔는데 제 열매 언니랑 같이 갔는데 열매 언니는 자 버스다고 하고 저는 니는 엄마 자고 와라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언니 집에 언니는 식구들 없으니까 고막 그 언니 집에 자고 다음 날 오려고 그랬거든요. 음. 그리고 매일 매일 그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너무 오래니까. 너, 너그, 너, 너도 유튜브 이런 거못 보게 하는 게 이유가 있다. 너좀 봐라. 네. 아는 애들 보고, 막 그랬더만, 도청을 해갖고, 본여회장이. 그런 얘기하면 그거 미역이지 않냐고, 외사님한테까지 그리 했냐고. 음. 그래서 내가, 나는 집사님 보고, 혹시 본여회장님한테 전화 받았나, 이렇게 안 받았다 하더라고. 음. 그러면서 언니가, 아, 니네 말이 맞네. 도청이 맞네. 통화 안 했는데 아는 거 보니까 도청이 맞네. 언니가 딱, 이제 그두 번, 두 번, 눈으로 확인을 했는 거라. 그 음. 언니가. 수, 수, 게시로까지 공부한 언니가. 음. 제가 당한 거 이야기 다못 합니다, 목사님. 정말. 음.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말을 다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억울한 것들이, 예.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이런 언니들이 증거인 아닙니까? 성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언니들이 증인이라요 오늘, 이제, 요즘은,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지금은 아예, 제가 에스라인도 탈퇴하고요. 네. 심성지와 관련된 건 전부 탈퇴를 다 했습니다. 다, 앱을 다 지워버렸습니다. 음. 다 지워버리고, 이제는 아예 뭐안 보고, 이제 그냥, 지금은 그냥 쉬는 쉬는 입장입니다. 그냥 아, 음. 이제 그데 지금 제가 이제 남편이 한번도 되게 싸워가지고 나가라 해서 제가 응객길에 신천지 식구가 이 집을 잠시 그때는 이제 같이 이제 같은 입장이니까 아, 이제 한테 그, 네. 남편 만나셔서 사실대로 아 이야기 를했습니다 이야기 나는정 잘못된 거 알고 나왔다. 네, 예,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해를 풀고 같이 사시는 게좋잖아요 그래도 음. 아파트 인간들이 우리 아파트 인간들이. 한 통속이 돼갖고, 저 초창기에 괴롭힌 거 말도 다 못하거든요. 음. 자고 있는데 얼굴에 빨간 불편을 우리 집을 따고 들어와갖고, 음. 자고 있는데 얼굴에 빨간 불편을 그려놓고 자고 일어나니까 온데 빨간 불편이 그려져서 사진을 찍어갖고, 우리 치사번이다 보니까 다지워버려요 저가 불리한 거. 네네. 또 우리 친구 저것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저거는 이, 여기 옳다고, 지금. 내버려 미쳤다고. 네가 그리 될줄 몰랐다면서. 음. 내가 나가는 일을 지한테 텔레장으로 많이 보내고, 문자로도 많이 보내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저 바보 같은 게, 그래도 여기 옳다고, 네가 나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저 친구한테는 다 보냈어요, 제가. 금 이게 지금 신천지인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원래 이제 1200명 정도인데요. 네네. 1200명 정도. 지금 얼마나 빠졌는지는 정확하게 이제 모르겠어요. 음. 정확하게 모르겠고. 교회 아직 문안 열었습니까? 우리는 아직 그우리의 사람들 음에맹 드나들고 음. 이제 전체가 들어가지는 않고 순서그강주 쪽은 다 들어갑니까? 아니요. 아직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지금 다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센터나 그 보건방 다 없앴습니다. 장소만 바꿔서 모이잖아요. 아니요다 없애고 어. 전부 처분 다하더라고 냉장고, 뭐 기기 같은 거. 음. 아니 그러면 모임 장소는? 지금 화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 화상으로. 화상으로 하긴 하는데 예. 몰래몰래 몰래 소그룹으로 모이던데요? 아, 소그룹, 먼저 구역 모임이라든지 그런 거는 잠시, 잠시 이제, 어, 그, 이제, 그보음복을 말고 하여튼 그 센터 비슷한 거, 문화센터처럼 그런 거. 많이 들어가 있다, 제가. 어, 그게 이제 그 하나쯤은 가동이 되고 거기서 이제 몇명정도는 들어가서 또 모이기도 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그러고 하고 이제 요즘은 숙제 해갖고 보고 하고.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제가 하다가 그거 안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웃음> 그게 이제 유튜브 못 보게, 인터넷 못 보게 묶어 놓는게라 제가 볼 때는. 네네. 저도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시발. 못 보게 하는 게 수상하다 싶어서 유튜브 일단 한번 보고 내가 간다 안 간다 소리 하자 싶어서 유튜브 딱 보니까 와 장난 아니다 마수이만일 네, 네. 뭐 전부 거짓말이고 네, 네. 이 기회에 자제가예 온갖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영상으로 올리는 거다 봤어요 아 예예 그러셨구예 전부 다 봤어요 네. 밤이면 낮이고 막틀어놓고막 진짜 신천지 우리 그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열심히 했어요 <웃음> 그거 보니까 전부 거짓말이고 내가 속아도 너무 속았고 미친 년방자들한테 내가 당한 게 너무 억울하고 네, 네. 정말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내가 그래가 내가 너가 너무 억울하다. 너가 못 보게 하는 게 수상하지 않나. 너가 눈으로 확인할 까 하고 신앙해라. 그런 것도 못하나 이 바보들아. 내가 막 그랬다고 미혹한다고. 네네. 그것도 그만두라 해서 미혹한다고 그만뒀고요. 예. <웃음> 예. <웃음> 아이고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목사님 정말로 당해서. 그런 것 같아. 집사님이 예. 5 0 대나 4 0 대나 되면 예. 천지 제 친구들이 함부로 안할 건데 예. 이제 집사님이 연세도 먹고 가족도 별로 없다고 이렇게 판단하니까. 예. 그러니까 더. 응. 음. 만만하게 보고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족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도자도 나가 벌써 오자마자 나가버리고 없었지. 음. 혼자서 얼마나 뛰어다니고 진짜 이랬는데. 그래갖고 제가 딱한 번이라도 그 집에 딱 가면, 그 다음날 가면 첫날은 카메라가 없어요. 그 다음날 가면 그 집에도 카메라가 있어요. 아. 가는 데마다 이제 제가 제앉아가 어떻게 행동하나 보려고 예예. 카메라 도출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예.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제가 정말 겪은 거 이야기 다 하라면요 그러니까 집사님 네 예. 이제 집사님 같이 신천지에 오래 있다 보면 예. 신천지 인중에 친하고 조금 뭐 어떤 분들 도와주고 싶은 <웃음> 생각도 들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분한테 접근할 때네 <웃음> 예.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한 분을 마무리 해놓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아니요 지금은 도청을 하고 감시를 하야되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음, 지금은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저는 김남희 원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으면 소 속이 우려날 것 같아서 아, 그러셨구나. 예, 그래서 김남희 원장하고 통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 어째 됐고. <웃음> 아니, 그래. 저는 영상에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고 그런 또 있었던 말씀을 하시길래 김남연 원장님이 네, 네. 아, 목사님한테 여쭤보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건... 그러면 은뭐 목사님 그 부천에. 네, 네. 저처럼 당한 그 집사님 전화번호 좀알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몇분 계시는데. 예, 좀 우리끼리라도. 네. 이 당한 사람들끼리 또좀 뭉쳐갖고. 네. 뭔가 좀 터뜨려야 안 되겠습니까? 억울해서 안 돼요. <웃음> 너무 오그래요 진짜로 진짜 눈물로 피눈물로 저는 흘리면서 자, 진짜 흘리면서 다녔거든요 네네. 정도를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봉사도 게을리 한 것도 아니고 봉사코모 제 이름을 위해서 그랬거든요 네네. 저는 진짜 봉사 봉사 말도 못하게 많이 했습니다 음. 다른 사람들은 전단지 돌리러 가면 홍보하러 가면 가만그 자리에 서서 나눠주지만 저는 따라다니면서 진짜 나눠주고 설명하고 저는 그러면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네. 집사님 그 신천지 가시기 전에 예. 교회에 다니시다가 가신 건가요? 예예 예. 아, 교회 다니시다가? 예, 예. 아, 아. 그 전에, 그 전에, 이제, 이제, 저는 원래 뭐 하면, 파보고 열심히 하는 형이라. 요 네, 네. 그 전에 서도 삼천배, 만배, 성수임들에 가서, 아비라기도 이런 거다 하고, 삼천배 하고 했다 하는 건 자, 이 여자를 자 이렇게 써면 되겠다 싶었겠지, 다니하고 네, 이만히 하고 둘이서. 밤새도록 네. 피드백 하다가 내려왔다 가면서 네. 수요 같은 날은, 수, 그, 그, 그, 하여튼 수요 성에 갔다가, 수여선 해야 한다,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예. 그래서 만나갖고, 밤새도록 비드 총회장님하고 비드백 하다가 왔다 가면서, 얘를 딱 쳐다보고요. 담임이라는 예. 자가, 예. 예.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저 앞에서, 저를 딱 쳐다보면서, 항상 저는 또 앞자리에 앉았거든요. 예. 예. 저, 그 당시에는 뒤집어 안 앉았어요. 얼마나 열심히이지 말도 못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는, 하여튼, 이야기 다 못합니다. 이 지금 전화로. 다 못하고 그런,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겪은 분들 통화를 좀할수 있으면 생각했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웃음> 예, 어떻게 해야 이, 이, 이 짜바리들하고 따돌릴 수 있는지 음. 이런, 이런 것도 좀 상담도 어떻게 해야 지금은 어떻는가 그런 것도 음. 한번 알아보고 싶고 네네. 당한 사람들끼리 좀 소통이 돼야 덜 억울할 까 아닙니까 네네. 너무 속상해서 어떤 때는 진짜 말도 못합니다 네네 아이고 지금 이제 그 2주 정도 신천지 안 나간다고 이제 절차를 3주 다돼갈 겁니다. 예, 3주 지금 신천지가 이제 많이 잘못됐다는 건 확인하셨고, 예예, 다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음, 예예, 목사님들 올린 거마다 전부 다 보고 신탈출뭐뭐막올거다 봤습니다. 예예.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는 사람이야. 우리가 들어보면, 아, 저거는 짜짓기다. 아, 저거는 진짜 겪은 거네. 들어보면 알잖아요. 나이가 이 정도 되는데, 그거 모를 거라고 짜짓기 한다고 보 저거는 그러잖아 네네. 아무튼, 그, 비한 탈퇴하신 분 중에 통화 가능하신 분들. 네, 좀, 좀 번호 좀 읽어주세요. 아니면, 아니면 한번 모이면 좋겠다.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직접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예. 그래야 예. 일이 빨리빨리, 이게, 정말 불쌍한 사람들 끄집어내야지. 그래서, 완전 앵벌이다, 앵벌이야, 한마디로, 한마디로. 지금 이제 그렇게 가능한 곳이, 예. 부산하고, 예. 부산에, 부산.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구리. 예. 그 다음에 대전. 예. 이제 이전. 이 그러면 다 탈퇴를 해서 나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나와서 이제, 집사님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이 네. 자기 모습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시질 않더라고 그런데 음, 우리끼리는 드러내도 되죠 네네. 이제 우리끼리 드러내도 되고 드러내고 이제 뭐 유튜브를 올린다든가 할 때는 그나 목소리만 내고 네네. 이제 얼굴은 그 목사님 그거 잘하시때 보니까 영상 괜찮대요 이렇게 바깥 야외 풍경 같은 거 보여주면서 네네. 음성을 돌려주니까 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싶대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 목사님 전화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면 참좋겠구만요 뭐 그분들이 지금은 다뭘 하시는지 네네 아이고 참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 좋은데 예예 예. 저한테도 탈퇴하신 분들의 연락처나 명단은 많아요 집사님같이 상황에 뭐? 처해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래 그분들 가져 가면 되죠 뭐 아, 그래요 가찾아 가면 되죠 뭐그래 언제 한번 오셔도 되고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제가 갔을 때그 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오실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날짜를 서로 맞춰가지고. 네네. 네. 만나면 되죠. 아 예, 예.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아 예예. 예. 특별한 일 있으면 연락도 주셔도 되고. 예예. 예. 편하게 전화 주시고 이제 서로 집사님이나 전화 이제 통화를 했는데. 예. 저 이름은 정진영 목사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서로 만나고 하면서. 예예. 예. 앞으로의 방법도 찾아가고, 집사님은 예. 이제, 가능하면, 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거거든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 그건... <웃음> 근데, 너무너무 너무 지치고 질려놓으니까. 네, 네. 지금은 솔직히, 뭐, 이 말씀을 쳐다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썩 없어요, 진짜. 아, 너무 질려가지고. 예, 예,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목사님. 네, 네, 이해합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계시다 나오셨어요? 저는 신천지에 있다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신천지 아, 상담을 오래 해서 아, 신천지인들의 마음이 예.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는지는 이제 알아요 아 예예예 예, 예. 어어한건좀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네네. 이래 모아가지고, 모여서 서 있었던 일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이늪여서 이것들이 더 이상 저를, 신천지 것들이 저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안 됩니까? 네네 이거는 그 기독교 방송에 저는 가서 터뜨리고 싶거든요 사실 네네 그 제가 정말 피해를 너무 많이 보고 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또 묻는 거 진짜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예. 통화할 수 있는 이런 건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집사님, 예. 예. 예. 집사님하고 통화해보다 보니까 예. 예, 집사님이 겪었던 일들을 예. 집사님 그좀 필기하거나 예. 예. 집사님이 겪으셨던 언제 들어가서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상황을 표한 예. 적이 있었는지 예. 혹시 글로 막좀 적고 이러실 수는 없을까요? 아, 적을 수는 있는데 네네. <웃음> 아, 저기가 좋죠. 그거 뭐 고돌이나 되는데, 그런 거못 듣겠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웃음> 예, 아직 너무 힘들어서 예. 그, 마음 상태가 조금 안정이 되면 이야기가... 차근차근 나올 건데. 예, 네, 지금은 아직. 네, 지금 너무 흥분되어 있어. 지금은 솔직히 이야기가 나오면 너무 억울하니까.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도 이제, 네. 이제 저처럼 겪은 사람들이 있으면. 네, 네. 다리스럽게 이렇게, 이렇게 서로서로 다 얘기가 되겠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얘기 들었고. 예. 네. 그, 통화 가능하신 분들. 예. 네. 연결해서. 예예. 좀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집사님 예,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네. 그리고 네, 네. 교회에서 알고 있어요 막 배도했다. 나는 분명히 전도하러 간데, 그냥 배도했다고 인정하면 되지. 목사, 그 담임왕사님들이 앞에 서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배도하러 간거 아닌데, 어떻게 그게 배도냐고. 나는 전도하 갔다고, 분명히. 내돈 써서 전도하러 간 거고, 한륙해서 선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간 거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내 보고 배도했다니까, 나 억울하다고. 맨날, 그런 거 위에서 담임왕사님은, 그렇게 고집을, 고집을 피울 필요는 없다면서 맨날 그러더라고요. 예, 예.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는 제가 배도를 마음으로 가서 막, 아, 그럼 내가 배도를 했는갑다. 진짜 했는갑다. 그럼 또, 또 하도 저도 몇번을 배도를 했다 싶어서 제가 또, 두들를한 적도 있어요. 아, 그게, 이만희 종회장님이 뭐, 하나님 예수님이 함께 하는 분이라면, 배도를 했다면 또회개를 해야지 싶어서 또회개를 했다가, 또무 뭐, 진짜 힘들게 하니까 막 욕이 나오고 막, 제가 예, 못하던 욕을 엄청 잘합니다. 지금은. 그러서 <웃음> 너무 힘드니까 욕이 절로 나와요.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마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그만하면 전 병이 들어 죽었어요. 예, 예, 진짜 십 년을 이런 일을 겪으거면 겪을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도. 몇 천만 아요 오늘 집사장 집사장님은 미친년 사드라마는 <웃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게다 미친년 아이를 혹 미친년 해도 내는 당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이러거든. 예, 예. 정말 정말 억울한 거 말도 다 못합니다. 무슨 예, 지금 앉아 눈물이 옛날만큼 앉아 나 피곤한 게 눈물이 덜 나온다. 예. 그 안에서 겪을 때는요 눈물 뜨면 눈물이 나오고 말만 하면 눈물이 나오 말도 못했어요. 예. 예. 피도몇 번을 토하고 그 이상한 물을딱 먹고 나면 피가 토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척을 막 보고 다리고 먹고 막 몸집이 막 사람들이 네 몸이 아니다 이, 네가 와 이런노 주변 사람들이 내를 이상하게 볼 정도로 막 독이 가득 몸이 빼이면요 아침부터 저녁 일한 시까지 하여튼 한 푸대씩 뽑아내요 몸에서 예, 너무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네. 물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밤에는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 핍박을 받으니까 일을 해야 차를 굴리고 전도를 할까아니까 경비가 있어야 되니까 예. 말도 말도 못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게 앞만 보고 그냥 옆에 한번도안 보고 예. 안 옆에 안 간석도 하나 안 들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아 목사님 예. 우리가 늦기는 했지만 나왔잖아요 네네 그... 눈꺼풀에 콩깍지가 벗겨져서. 예, 예. 이제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만으로. 도 어,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는 말로 다알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요. 진짜 요새 요 교회들이 다 질문을 제대로 안 되니까. 진짜 마음 같아서는 새벽에 가서 실컷 울고 정말 한번부르짖고 오고 싶거든요. 마음은. 네, 그러는 데전부 물어보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으니까 더막 속이 지금 막 불불 끓고 막 그래요. 아 지금 답답하고 어디 이야기할 때도 없고 그렇군요. 예, 예, 지금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러면 집사님 운전은 잘 하시고. 아니, 예, 운전은 잘 합니다. 근데 음. 그래 내가 이제 그 어느 집사, 어느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동화하고 상담하는 모습을 들으면서 아저 목사님 그래서 좀 가까이 계시니까 가서 좀 해도 되겠냐, 그러요네 그러니까. 네, 네 지금 금액 사겸사 그렇게 제가 이제 전화 를 드린 거고 그렇습니다. 예, 네, 전화 잘 하셨습니다. 제가 예, 예. 집사님하고 교제하고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분. 예좀그 분들. 저처럼 예 저처럼 어, 예, 겪은 분들 네, 네. 좀 연결 좀 해주세요.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 제가 남들한테는 제가, 제가 웃으면서 다니는 것 같아도 속에는 말 진짜 무리가 있습니다. 속것로은고 다니시. 예예. 너도못합니다 <웃음> 아유, 아무튼 힘내주 그래도. 아유, <웃음> 봐주셔야 됩니다. 네. 제가 지나한 사람들 꼭좀 편히 놓고 서로 좀, 진짜. <웃음> <이제> 집사님, <웃음> 네. 이럴 때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네. 일하실 때 되도록이면 찬송가 좀 틀어놓고, 네. 찬송가 틀어놓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한테 다시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같이 찬송 <웃음> 좀 부르면, 예. 예전처럼 다시 돌아오실 예. 거예요 별의로 네. 별의를 다 겪고 삽니다 네네. 저는 진짜 말을 다하면 아무도 저처럼 겪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네. 예, 저처럼 겪을 사, 겪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네. 실컷 도와주고 제돈 쓰고 지내까지제차 갖고 가서 도와주고 도청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네네.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네. 우리 집사님 소명부 어떻게 되신가요? 통화 이제 시작했으니까 저랑 가끔 통화하시고 제가 통화할 수 있도록 예. 조치 취하겠습니다, 집사님.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음, 이단 상담 그 적에 하시는 거로 보고 제가 전화드렸거든요. 네, 네. 예, 저는 거기 맞으세요. 네, 그럼요. 저는 정진영 목사라고 하고 네, 네. 음, 신천지 관련회사라든가 이단 상담을 하고 있어 네, 맞아요. 그 제가 유튜브를 잘 시간이 없어서 못보는데 방금 전에 봤거든요. 예, 예. 그래, 저는 신천지인이고 예, 네. 제가 한 13년 정도 다녔었고 지금 너무 고민하는 중에 예, 이 예. 유튜브를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 드리는 거예요. 아, 예예. 예. 네, 저기 전화로 상담은 좀 되는 거예요. 시간 좀 예, 지금, 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 괜찮습니다만, 말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음, 이게 다 비밀이 보장되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거는 네, 네. 본인들이 올려 올려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하는 거고, 네, 네. 그 외에 모든 것은 다 제가 비밀을 보장하고, 네. 저와 단 둘만의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 그러면 저는 신천지에서는 음. 유튜브 같은 거 다른 채널을 절대 못 보게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거기서는 뭐그안 어, 좋게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래서 저희는 네. 너무 그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 네, 네. 목사님 제가 그걸 안 보고 있다가 제가 진짜 전도를 너무 지금은 알고 보니까 너무 죄인 같은데 전도를 그 많이 했어요. 가족을. 네네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고 난 이로부터는 제가 너무 고민이 돼서 정말 이 길이 맞는지 저도 제 생각에 너무 막 정신이 상자처럼 이래요. 네, 네. 지금은 교회를 안 가거든요. 안 가고 네. 인터넷으로 예배도 드리고 계속 시험치고 네, 네. 예, 전과 같은 다름없이 뭐라전도 하라 그러고 계속 지금 해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어디 상담할 때도 없고 예 네, 그리고 우연히 제가 보게 됐어요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뵀서 한번 전화 드리보는거네요 남편이 한십년 됐어요 벌써 네네. 그래 제가 너무너무 고문을 많이 당해요 솔직히 요즘에 네네. 가족 한명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지 됐는지 몇달 전부터 이제한데 계속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거기 가야 된다는 식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거기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엄청 싸워서, 어, 진짜 이게 살아야 되나 말아야,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어, 제가 많이 그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이제 포기도 하고, 그냥 아, 다니든지 말든지, 지가 지옥을다 가든지 말든지, 내가 내가 그까진는 이제는 포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가족을 가, 가족까지 가족, 가족을, 가족을 데리고 가야 된다고 요즘, 요즘 와서 또 부쩍 또이만희키 나오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한테, 저한테, 저한테 자꾸, 내가 몇 번을 말했거든. 나는 그런데 절대안 간다. 가기도 싫고, 그, 사기, 그런, 그, 그것도 거 그런 사기꾼이다. 얘기 하면 또 나를 벌써 때려 죽이려고 그래요. 아이고 예, 예. 아, 근데 제가, 이거 뭐 여자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너무 유튜브도 많이 보고, 진짜 이건 집이, 집이 꼬라지가 아니고, 이게, 할 짓이 아니거든요. 어디 가서 반도 못 사겠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 같은 케이스가. 네네. <놀라> <놀라> <놀라> <놀라>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 전화 드립니다. 아, 정진영 모사님이시죠? 네네. 네, 제가, 군천지 시도인데요 네네. 유튜브에서 나이 뵙고, 제가 고 있습니다. 근데, 아, 제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가지고, 아. 네, 아니, 시험이 안 되고, 예배가 안되거든 제가 사실은요. 네네. 지금 떠났기 때문에, 안 드리는 거는, 그, 거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 근데, 구역장이, 아니, 간단나 소리도 지 바로 차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바로 문는을 돌아 뿌는게 아니야. 너무너무 황당한. 게. 아니 무슨 일이이다 있습니까? 예의도 없이 막 예의도 없이 전화가 전화해서 내가 나오라고 해 나갔는데 네네 네. 어, 근데 이제는 집을 찾아가 주소가 있기 때문에 찾아올 수있거든요 찾아와서는 방금 열고 바로 들어올 립니다나 아. 오늘 중장에서 너무 당당해가지고 아. 얼굴은 뭐안 봤으면 내면하고 네. 또 자꾸 사과 오는기다 뭐를 사과하고 누가, 누가 뭐되 뭐 반갑다 하나 사오라고 하면 내가 뭐고못 사는 사람왜 그렇게 사람을 이기는 아, 진짜 내가 주대서 받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남편이 음. 지금 피박, 피빡, 피박이 제가 피박다거든요. 아, 예. 예. 치료도 너무 싫어. 가시안는데 그래서 이까지 제가 7년간 듣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터져가지고, 제가, 마, 마음이 지금 떠납고 그랬 떠났기 때문에 여행가안 되거든요. 제가. 네, 네. 여배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양과 염소가 된다고, 여배 안 되는 사람인데, 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막몇때란난 뭐, 모르겠다. 알아서 그래. 하거나 그렇게 해놨습니다. 뭐. 네, 네. 알아들어야 되는데, 왜? 그래? 이렇게 무질게 찾아오는게. 아이고. 아, 리고 막. 이제 뭐 문, 이런 일들 다 있는 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 집사님, 그 집사님 곁에 가족이나 다른 가족이나 보호해 줄 사람이 없, 없다라고 판단되면 네. 이제 함부로 해요. 남편이 있거나 자녀분들이 옆에 가족이 있으면. 없습니다. 아, 이 시간에 오는 아, 시간이 대신해서 집사님 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네. 하는 거예요. 집사님 전화번호 맞나요? 네네. 아, 제가 너무 늦게 전화 드렸죠? 낮에 근데... 편하게 상담하려면 몇 시쯤에 하면 좋을까요? 아, 지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아, 지금 해도 돼요? 네네. 아, 그, 이쪽으로, 아, 제가. 제가 그냥 지금은. 괜찮아요. 아, 지금은 좀 짧게 하고요. 제가 본론만 얘기 잠깐 드리고 끊을게요. 네네. 제가 그, 그 s 요 여기 누가 들을까봐 그 S라고 표현을 할게요. 집이래도 똑같은 아파트랑 뒤에서 들을까봐. 네네. 그래 지금 이제 나오고 싶은데. 아, 예.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뭐. 그러 방법을 몰라서 그냥 유튜브만 계속 보고 있어요. 집에서 정진영 목사님 거랑, 그 원래 광변이랑. 네네. 병행하면서 계속 듣고, 듣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데. 네네. 뭐,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맨날 뭐 시험을 봐라. 응. 아닌 걸, 아닌 걸 몰랐을 때는 당연히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네네. 이제 아닌 걸 알고 나도 이제 신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 예, 예. 이게 거짓이라는 걸 알고 자꾸 거기다 뭘 써대야 되고 참석해야 되고 너무 그게 심리적으로 그게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것 같은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집사님 거기 주여줘야 신가요 신기하기도 하고 예, 예. 신기... 제가 네. 전화 또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어요. 힘내시고 아, 힘은 나는데 살, 사실 두려워요. 두렵기도 하고 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도와주세요 제가 전화 네.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들어가세요 네 힘내세요 네네 걔가 왔더라고 비억장이 아니고 걔가 왔더라고요 보냈겠죠? 보낸거를 아, 알겠더라고 아니 가라앉을때 문을 안열어주니까 애는 안에서 놀래잖아요 엄마가 누가 문을 뜯들기고안 열어주면 또얘는잘 놀래요 네네.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 음. 그래서 이더니 애가 그러는 거, 엄마 아직도 밖에 두고 서 있대요. 음. 그게, 그게, 그게 할 일이냐고요. 음. 네, 이단 어, 상담 뭐,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네네. 어, 아니, 다리가 아니라 저희 와이프가 신청지 기회를 다녔던 게 이제 확인이 돼갖고. 언제 확인됐어요? 오늘 제가 알게 됐고요. 아, 그, 이달부터 어, 한 6개월 동안 다녔대요. 네네. 근데 그 교육 받고 뭐 공부한 거 이렇게 봤더니. 네네. 꽤 깊이 좀 공부하고 엄청 막 분량도 많더라고요. 예, 예 분량 많으면 근데, 2019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안 멈추고 네네. 계속 이제 신천지인으로 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기 본인 말로는 6개월만 하고 이제 신천지인거 알고 이제 우리 와이프도 기존 교회에서 교육 꽤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알고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디 뭐 누가 가자 그래갖고 무슨 뭐 부모 상담인가 뭐 이런 걸 다녔대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제가 의문 갖는 거는, 네네. 본인 말로는 뭐, 6개월만 다니고 이제, 이제 거기 자기도 이제 순천된걸 알고 나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네네. 보통 추수꾼처럼막 숨어서 이렇게 장기간 막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그 말이 이뭐 믿어야 되는지. 지금 최근에, 네네. 이제 사모님이, 네네. 이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우리 네네. 사장님 몰래, 네네.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라든가 어떤 모임을 갖는 시간이, 집 말고 밖에서 활동 시간이 좀 됐다면 네네. 자주 있었다면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네. 6개월 공부하고 말았다고 하지만 네네. 공부한 내용이 노트가 두껍고 네네.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 내용까지 갔다면 그거 이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신천지 성경 공부 그 노트에 네네.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요한 계시록 내용이 있으면 벌써 10개월이 된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웃음>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네네. 보통 중급이거든요, 중급. 네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센터를 다니기 전에 3개월 보금방 공부를 했을 거고, 네네. 그러니까 센터 3개월, 6개월 중에 초등 2개월, 중등 2개월, 고등 요한계시록 6개월이면 네네. 이제 9개월이잖아요. 6개월 정도.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좋겠고, 최방에그 요한계시록만 그, 따로 되는 그 성경책이 있었고요. 네네. 그 일단 노트 필기하면은 뭐 저기 그 이만희를 뜻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독 교사에서 그탁 목사님들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탁성환 탁명환. 네, 네, 네. 그 사람들은 뭐 거의 저주받은 뭐 그런 인간들로 이렇게 이름 메모가 돼 있고. 아, 그러면 네, 네. 사장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어. 탁명환탁성환이가 거기 교육 내용에 기록되어 있다는 건. 네, 네, 네. 신천지인이 입교가 된 후에. 네, 네. 그러니까 1개월 공부가 하면 이제 11, 11, 11개월 1개월 차에 입교를 하는데 네, 네. 입교하고 한달 동안 네네. 이제 상담 반증 교육하고 이렇게 들켰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리고 탁명한 탁성한 진용식 목사님에 대한 네네. 이런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요. 그 시간이 네네. 입교 후에 첫 달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 지금 이제 아내분은 신천지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고 네네. 사장님은 조금 의심이 되고 그렇하는데 이제 최근에 행적이 네네. 최근에 이제 신천지인들의 방법이 신천 집으로 들어가서 급전도로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도 자기가 신천지인 것을 알리고 가족들한테 네네. 엄청 잘해서 네네. 이제 가족들 전도로 방향을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금방도 문을 열었고 이제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네네. 아내분이 아마 신천지인이었다면 최근에 조금 모임이 좀 있었을 거예요. 네네네. 네요. 네네. 그할때 신호 괜찮으신가요? 네네 괜찮아요. 그 제가 네. 어, 어쩌, 어떻게 어쩌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지? 처음에는 무슨, 어, 무슨 동아리 같은 거 하는데 네, 네. 이제 공연 같은 거 하는데 보러 와줄 수있냐 그래가지고 네, 네. 아네그러 연락처 드리고서 아네 어, 나중에 이제 뭐 오실 수 있으세요? 이래가지고 네 갈게요 그랬는데 어뭐 연애 상담 이런 거였어요 네네 네. 여기 재료 쓰게 말해줄 수있겠냐 그래서 네그럼 솔직페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갔는데, 이제 옆에 다른 분이 오신 거예요. 이제 아는 분인데, 샵딱 이제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어서 도와주러 왔다. 그래서, 아, 네, 그러고서 있었는데, 그분이 먼저 가 시간이 제가 좀 늦게 가가지고, 어, 먼저 가고, 이 다른 분이 계속 예, 얘기, 이제 도와줄 거라고. 그래서, 아 어, 네, 그러고서 얘기하다가, 뭐, 어, 이제 제가 의도치 않게 그 연애상담 부분에서 교육과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네. 어, 얘기를 하다가, 어, 교회 다니세요? 이래가지고, 네, 교회 다니는데, 그랬더니, 어, 뭐, 제가 좀 믿음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 자기, 네, 이제 뭐, 자기가 전도사, 전도사? 뭔가 이제 전도사, 전도사님? 성교사. 어, 네, 어쨌든 뭔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어. 뭐 말씀을, 이제 청년분들한테 말씀 알려주는 그런 걸 하고, 교회에서 당담하고 있다고. 그래서, 아, 진짜요? 그렇게 하다가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뭐, 어, 그 둘이서 성거법을 하자 그래가지고, 네. 아, 전 좋죠. 이러면서 하다가, 둘이서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어, 좋은 기회가 생겼다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자기도, 하, 자기도 이제, 목사님, 어떤 목사, 목사님께서 이제, 무료로 배움을 이제, 알려준다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까, 어, 아, 가게 됐는데, 처음, 저... 아, 그, 그 동영상에서, 말씀이, 저는 아직,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잠깐 갔다가 못 갔거든요? 한 2개월인가 갔다가 못 가가지고, 음. 어, 딱 여기까지 배웠어요. 뭐지 비율을 이제 비율을 이제 풀어볼 거예요 <웃음> 하는 부분까지 랬거든요 네. 근데 그 영상에서 너무 같은 거예요. 그 신천지 저 신천지라고 생각 못, 안 했는데 상황도 생각 많이 봤는데 네, 네. 이번에 신천지 터지고 나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어떻게 알아보다가 내용이 너무 비슷하니까 혹시나 뭐 신천지인가 하고 정담을 100% 신천지야 100% 신천지 진짜요? 네, 네.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국민한되얘하면안 된다. 네. 왜냐면은, 뭐, 주변 사단이, 막, 온 말씀을 이제 못 달리게, 못 때우게 막 막는다고 주위 사람들 이용해가지고. 누가 복음 네. 누가 복음 8장 15절 이하에, 8장 11절부터 15절 이하에 보면. 네. 네 가지 시가 나오고, 이제 진리가 우리 자매 마음판에 새겨지기 전에. 네. 다른 곳에 말하면 사단이 네. 우리 자매에게 진리가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니까 네.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말고 네. 강사야나 가르치는 사람이 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가르치는 기 것이기 때문에 네. 사람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말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제 비유가 봉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있잖아요 가라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네. 그래서 씨가 자라고 풀이 돼서 나무가 되면 이제 이걸 천국인데 천국 비밀을 네. 네. 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비유로 봉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천국 비밀을 모르고 그래서 비유 공부를 해야 된다. 언제 어, 똑같이 내 네, 언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웃음> 네. 그래요. 그게. 그리고 돈도 받았어요. 그 뭐지 이렇게 어느 곳에 빌려가지고 하는데 예. 네. 거기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서 한 칠만 원이라고 받았거든요. 저는 어, 말씀 드우실 생각에. 신천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아, 어, 이거 우는데그 정도면 괜찮죠? 그래서 냈는데. <웃음> 음, 7만원, 5만원, 지역마다 7만원 내고 5만원 내기도 하는데. 네. 이제 사실은 우리 자매가 그쪽에서 가르치는 강사나. 네. 일대일로 공부했던 그 복음방 성교사 전도사가. 네. 계속해서 성경을 가지고 우리 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네. 설마라고 한 거예요, 설마. 네. 근데 이제 이게 완전히 우리 자매도 속을 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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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이단 사이비 집단 탈퇴자분들과 신천지 탈퇴자들을 위한 탈퇴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탈퇴자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휴대 전화 010-3589-9119로 전화를 주시면 탈퇴자 교육 교재와 강의안을 문자와 이메일, 카톡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탈퇴자 교육 교재를 받아보시고 탈퇴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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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 1절에서 4절까지 전체를 읽어 보시면 영으로나 성경이 말하는 성령 하나님이 아닌 천사의 영을 받았다고 하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를 얘기하면서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들을 미혹하는데 성경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